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L2L까지 했었죠. 자쭉 뻗어서, 뻗어서, 그렇죠. 자 반대쪽 왼팔로 넘기면서 돌고, 그렇지. 팔 지금도 너무 웅크려 들어요. 그렇죠. 자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L2L을 오늘 한번더할 거예요. L2L을 오늘 한번더할 건데 지금 우리가 L2L을 할때팔 간격이 너무 벌어져 이렇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이렇게 좁았잖아요. 그렇 자, 있으면 이쪽에서 L자 모양을 만들 때 이렇게 양팔의 간격이 좁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 잘 갔다가 이걸 들어 올리느라 벌어져. 그러니까 벌어진 상태에서 지나가니까 이쪽도 이렇게 굽어지고 당겨지고 이래요. 이걸 이렇게 모아서 잡아 놓으면 반대쪽 넘어갈 때도 이렇게 모여서 뻗어져. 그렇죠. 자, 여기 간격이 멀죠? 네. 자, 그럼 먼 상태 유지하면서 회전. 스탑. 여기서 꺾을 때팔 모으고 이렇게. 와! 이거 오바한 거예요? 네. 오바한 거예요. 이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자, 있으 여기서 몸이 돌면서 왼팔이 내려오고 넘어가서 팔이 모여야 돼. 이렇게. 자, 양팔 모아서 돌고 좀더 돌아요. 그렇죠. 자, 거기서 꺾어서 그렇죠. 자, 거기서 반대쪽 돌면서 뻗어내고. 그렇죠. 그렇게. 오케이. 자, 시작할 때 우리가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죠. 상체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서 있지 않죠. 자, 시선은 공. 자, 그럼 돌아서 뻗고. 이때 기울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펴지려고 그래. 아, 네. 다시 자 척추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돌면서 뻗고 꺾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게 1번 자, 그럼 여기서 꺾고 이런 팔이 되게 쉽게 모이잖아요 네. 그쵸? 네. 자, 근데 자 돌면서 뻗고 이러니까 되게 쉽게 벌어지려고 그러지? 잠깐 여기 벽 쪽으로 와봐요 자, 벽에다 엉덩이를 대고 자세를 잡아봐요 그렇죠 자, 그랬으면 너무 숙였지? 자, 이렇게요 그랬으면 이렇게 돌죠? 네. 그럼 자연스럽게 왼쪽 엉덩이가 떨어지지? 근데 오른쪽은 붙어있어야 돼요 오른쪽? 시작할 때 붙어있었잖아요 양쪽이 다 네. 아, 네. 그렇죠? 이런 척추가 유지가 그냥 돼. 자그 상태에서 자 반대쪽으로 돌아갈 때 왼쪽을 붙여. 그럼 척추가 유지가 그냥 돼. 자 척추가 유지된 상태에서 회전 꺾고 그렇죠. 자 그래서 왼팔 넘어가면서 반대 회전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렇게 척추가 유지. 다시 한번 제 양팔 간격 모아놓고 몸 세워놓고 그렇죠. 자그 상태에서 몸 회전 꺾어서 반대 넘기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몸 회전. 꺾어서 반대 넘기고 그렇지 이렇게 공 회전하면서 꺾고 반대 회전하면서 왼팔 넘기고 그렇지 어, 지금처럼 네자 이번에 끝난 자세에서 멈춰 있어봐요 공 없이 해볼게요 자 이때 여기서 여기가 꺾여 있지 않고 갑이기 펴져 있는 거아요 펴져서 얘가 지우는 거예요 음... 저번에 라이가 설명해줬죠. 체가 네. 기울어져 있는 각도.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을 봤을 때 이게 기울어야 된다고 얘보잖아요 네. 반대쪽도 기울어야 돼요, 이렇게. 네. 네. 네. 대신에, 이렇게 기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가 편의 상태로 기울는 거예요. 자, 회사가. 아 지금 이거 손목을 돌리면서 갈아요 네. 이건 롤링이라고 불러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시작은 스텝이하게 꺾을 때 롤링. 어깨, 어깨. 자, 다만 힘으로서 반대쪽으로 넘기면서 몸 회전 와아 자, 몸이랑 팔이랑 같이 돌동서 넘어가고 꺾어서 왼손도 피면서 넘기고 <웃음> 맞는 게다르 있는 네으로맞아야돼요 네. 계속 음... 물론 지금도 맞을 때 손등이 꺾였어 네. 혼자 있어야 해요 네. 그래서 거기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왼손톱에 새끼돈까지 붙여서 이쪽으로 회전을 붙여서 네 새끼돈까지 네. 붙여서 네 그니까 이렇게 터로서 먹어요 근데 이런 동로 넘기는 데 꺾어서 넘어가야 돼. 꺾어서 왼손 세번 손가락으로 넘겨서 잡고 있고. 네. 넘기세요. 그렇지 이 정도. 서 꺾어서 팔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정면 팔 넘어가야죠. 그러면도 얘도 움직는 거야 얘랑 이렇게. 근데 지금 얘네가 너무 움직이려 그래. 음, 네. 여기서 갔다가 얘네가 너무 이렇게 들어가려 그 음. 그게 아니라 다 갔다가 얘네가 들어가야 돼요. 자 명치랑 위치가 살려서 회전 꺾어서 그렇지 자왼사이드가 넘어가면 왼팔 넘기고 그렇지 무릎이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네. 잘못된다는 게 아니에요 네자 네. 그러면 여기서 다 숨이 피고 좌석을 잡고 자, 회전 이런 무릎이 넓은 중인가 유지가 되죠? 네 그래서 쪽대로 넘겨봐요 넘겼을 때 무릎이 살짝 좁아져야 돼요 아 네. 여기 서관없 네. 여기가 쪼어지면 되니까요. 음.. 여기가 이 정도입니다. 네. 네. 네. 자, 파켓으로 보자. 세정은 꺾어서 스탑 아까 얘기한 대로 허벅지 쪼아주면서 칼을오기고 아, 이게 응, 여기 힘을 진작하게 생각하니까 더욱더.. 힘을 주는 거는 좋은데 여기서 힘이 빠져있다가 시각적으로 들어가야되그래요 네. 어. 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3개는 적당히 힘이 들어가야 있어돼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일로 갔을 때도 여기 세개 힘이 들어가 있어야아요 그래. 그럼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대로 지나가는거요 <웃음> 그럼 세개넘어가는 느낌이 어떤 부적격 넘어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체는 되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음, 음. 여기서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 유지하면서 뿌옇게 뻗어서 꺾고 <웃음> 넘기고 이렇게 그리고 그래. 힘이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래 들어가 퇴때우리가은 느낌 이렇게 해가지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튕기듯이 일어나요? 쭉 일어나요? 그 느낌이에요 자, 하나 둘내려와 이렇게 자 양팔 모은 상태에서 자 회전 꺾어서 머리높이 높게 이제 팔만 내려오면서 지나가고 오케이 아까보다 좀 나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리긴 내렸는데 방금은 살짝 대각선으로 내렸어요 이렇게 대각선이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몸을 돌리면 이게 자연스럽게 대각선이 돼요 회전을 하니까 절로 보내잖아 그렇죠 내리면서 넘기고 이렇게 그렇죠 내리면서 넘기고 이렇게 이게 정확히 잘 맞은 느낌인데 지금도 넘기는 타이밍이 늦으니까 차가 열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공이 오른쪽으로 가지 이번 것도 팔을 내려주는 동작이 조금 모자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처럼 팔이 모여서 지나가니까 계속 명치부터 손까지의 간격이 먼 상태가 유지가 되죠. 그럼 이게 스윙 아크라고 불러요. 스윙의 원이 얼마나 크게 잡히냐에 따라서 나갈 수 있는 거리가 달라져 원이 조그만하면 은 힘으로 거리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원심력 자체가 스윙이 원이잖아요. 이게 원심력 자체가 작게 생기기 때문에 거리를 보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원 자체가 아크가 크게 잡히면 은 아무것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원심력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은 거리를 멀리 보내기가 훨씬 더 수월해져요